아 두루 마음껏 놀아 아아그서 쉬는게 최고지 자 이제 수영장을 가는 길이에요 아 어, 어, 저희가 묵, 오늘 묵는 건물이 바로 요 건물 그리고 고그 앞을 나오면 바로 인피니티 풀이 있고요. 가보면 짜잔 이렇게 이 풀을 이용할 수 있지요. 따라. 어, 예. 네. 기사하셨어요? 아직 못했어. 요 아직이요? 안녕. 하세요 결이 재밌어요. 오와 결이 이제 혼자 잘하네. 응? 빵이빵빵빵빵빵빵 이모 이모 이모 있는 데까지 가 봐, 결이. 모 <웃음> 결이 씨. 결이 씨. 고결. 고결. 우와 점점 우와 결이 잘한다 로가 응? 결이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온거야 아빠 왜 붕붕 떠? 어? 붕붕 아빠한테 와봐 네, 네. 부하 부 잘한다 거의 다 왔어 좀 많이 있네요 <웃음> 응. 거의 다 왔어 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터치 와어 힘들어 하이파이브 예 엄마 <웃음> <웃음> <웃음> 다시 가? 자, <웃음> 끝까지 가봐. <웃음> 자, 여기 인피니티 풀이에요. 여기서 필드를 그대로 내려다 볼수 있어요. 자, 한번 봐볼까? 뒤를 보면 이렇게 객실이 보이고, 라운지랑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필드를 내려다 볼수 있어요. 별이야, 아빠 봐봐. 별이 씨, 아빠 공마 타봐. 아빠 공마 타봐. 자, 빨리 갈수 있어. 우와! 자, 인피니티풀 아니야? 오렌지였다 그래. 아까 파인애플 많이 먹었으니까 오렌지 먹어도 괜찮겠대, 그렇지? 조심해, 조심해서 내려. 벌써 해, 또 해? 결이 좀 쉬었다 해. 아? 음식 먹고 좀. 아, 요거 좀 먹어. 哦， 좋아。爸爸，坐车来啦。 不要妈妈夸我自己나 <音><音>